엑시아 입니다 오늘은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소재하고 있는 가격 패턴에 대한 책중 하나는 페이지 수가 약한 1200페이지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방대하고 많은 이 패턴에 대한 모든 것을 10분 안에 이야기 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될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가격 패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음, 대부분 패턴 패턴 대부분 기술분석 서적이나 강의들을 보면 패턴을 분류를 해놓죠. 그러면 분류를 대부분은 이렇게 해놓, 해놓습니다. 추세의 지속과 반전을 나타내는 가격 패턴 으로 해서 종류를 나눠 놓죠. 그리고 이름들이 쭉 있고, 그 차트에 대한 예시 그림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어느 책들은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패턴에 대한 목표가에 대한 것도 뭐 얘기를 해놓고 뭐 그렇게 해놓, 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패턴이란 것은 추세의 지속과 반전의 특정한 모양 형태를 말한다고 할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십 수년 전막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 이제 패턴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제 완전히 초보였죠. 책에서 읽었을 때아 이것만 알면 마치 바닥과 상투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차트를 열어놓고 그림 맞추기에 한참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책에 보여지는 것처럼 정해진 형태를 띠는 차트가 그려지면 어김없이 추세가 반전되거나 또는 지속하게 되니까 진짜로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만 열심히 찾았죠. 차트 보면서 네, 정말 그럴까요? 혹시라도 지금 과거의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패턴이란 것과 그리고 추세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10분 안에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10분 안에 어?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비트코인 차트에 파란색 선으로 몇 가지 선들을 그려놓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간단하게 가격선들을... 어? 모노파 음 모노웨이브라 그러나요 이런걸 단순화 시켜 가지고 차트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름부터 외웠으니까 뭐 영어로도 외우기도 하고 영어로 외웠더니 어디 어느 책에서는 또 어느 기술 분석가는 또 한글로 뭐헤드앤숄더라고 나는 시큰해 놨는데 머리 어깨형 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들은 가격 패턴에 대한 이름은 다 아실 겁니다. 그쵸? 그리고 모양도 다 알아. 그런데 트레이딩에 접목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이걸 정확한 이해가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뭡니까? 이건 아마 대부분 아시겠죠? 이건 헤드앤숄더예요 그쵸? 모양으로 보면 헤드앤숄더죠. 일단 넘어갈게요. 헤드앤숄더. 알았어. 그리고 이거는 이건 플래그 패턴겠죠 플래그입니다. 플래그. 플래그 어? 플래그는 가격이 추세가 지속되는 패턴인가 보구나. 그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어센 n 딩 트라이앵글. g l e 여기 또 헤드앤숄도 또있네요 헤드앤숄도 또있고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또 여기 뭐, 뭡니까? 더블탑? 음, 더블탑? 음, 더블 더블탑이고 뭐 이거 누군가는 여기서 뭐 더블 바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건데 엄미를 말하면 더블탑에 되돌리고 서 내려가고 있는 풀백 위치죠. 쭉 그려놨어요. 여기는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패턴도 있고 보면. 여기 또 플래그가 또 있네요. 역해된 숄더도 있고 이거 역해된 숄더죠. 역해된 숄더입니다. 역해된 숄더 여기에 또 렉탱글 패턴도 있고 사각형, 박스 형태, 여기 라이징 매치 상향세기도 있고요. <웃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니까 그러 차트가 지나가면서 진행이 되면서 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어, 패턴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서는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차트가 이거 파란색은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이에요. 어 가격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오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걸 파동이라고 하죠. 웨이브,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은 그냥 이렇게 가진 않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가격 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뭐 약간 좀 과장되기도 했지만 그러면 이건 뭡니까 여기가 이게 역회된 이게 헤덴숄드겠죠 그쵸 헤덴셜 숄더. 이 밑에서는 또 이건 더블 더블 바텀 쌍바닥이네 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이건 만약에 이게 좀더 많이 내려왔으면 이거 역회된 숄더겠네요 그쵸 그럼 뭡니까 아 바닥에서는 반전되는 형태구나 위에서는 추세가 꺾이는 형태구나. 이건 결국에 팻 가격 패턴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매수세에 대한 힘과 내려가는 매도세의 힘이 꺾이는 부분에 대한 반전 혹은,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가격적인 움직임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여기서 뭐 플래그 패턴이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지속형. 지속형. 그쵸.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흔히 보는 저희가 아는 엘리엇 웨이브입니다. 엘리어 웨이브 보시다시피 1, 2, 3, 4, 5 모티브 웨이브가 나오고 모티브 모티브 그 다음 임펄스 모티브 웨이브가 나오고 그 다음 조정파동 A, B, C 이렇게 조정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파동이랑 연결을 지으면 여기 안에 이렇게 작은 소파동도 있을 거예요. 삼파동 안에. 내부파동. 어? 플렉탈 구조를 가지니까 이 안에 또 이렇게 있을 거고. 한번 여기서도 한번 패턴을 찾아볼까요? 여기서도, 아, 이거 쌍, 이거 더블탑인데 안 내려갔네. 맥라인 지키고.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아, 이건 또역회된 이거는 헤드 앤 숄더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는 레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조정 중에서는 아마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뭐 진행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추세가 지속되거나 그렇죠? 여기서는 뭐 플래그 형태로 뭐 진행이 됐을 수도 있,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니까즉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엔 가격 패턴 가격 패턴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시간 이 없으니까 빨리 정리해야 돼. 8분 남았어. 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패턴은 추세의 지속과 반전을 보여주는 일정한 가격의 흐름의 형태지만 이것을 굳이 우리는 암기하거나 암기하거나 찾으려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거 아니? 결국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추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만 하고 있으면 결국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가격이 이런 추세를 띄고 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곧 붕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추세가 무너졌다 라는 것을 미리 파악할 수있으면 사실은 가격 패턴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패턴에 대한 연구를 하다보면 뭐거래량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크기는 한데 이런 얘기까지는 오늘 하긴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도 다 됐네요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쭉 펴놓고 참고하는 서적이나 그런 것도 있으면 한번 오늘 한번 차트를 한번 패턴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엑시아였습니다.